완성도 있는 뮤직 프로듀싱을 지향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래서 채널 닉네임도 음악 제작 즉 뮤직 프로듀싱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자 라는 의미에서 완성수를 의미하는 숫자 3을 결합하여 뮤프3이라는 닉네임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 음악 제작 기법들을 공유하고 교류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영상을 통해 공유할 내용들은 모두 제가 음악을 해오면서 알고 느끼고 경험해온 것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견해차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세상의 모든 작곡법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와 참고해주시고 교류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의견과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토론하고 바로 잡아가며 여러분들만의 제작방식을 만드시고 저 역시 함께 발전해 갈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부터 DAW나 플러그인 등의 내용을 다루면 좀덜 지겹겠지만 이미 훌륭한 분들의 유익하고 좋은 영상은 유튜브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학문적이지 않은 영역에서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혹시 너무 지루하고 길어지는 것이 염려가 조금 되더군요. 어차피 저는 구독자도 좋아요도 별로 없는 상황인지라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덜어드리기 위해 3분 정도의 길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요청이 있을 때쯤 시간을 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영상에서 해볼 이야기는 음악을 만드는 것에는 절대 공식도 그리고 절대 정답도 없다 입니다 작곡을 할때 흔히 얻어 걸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심코 해봤는데 좋더라 이런 것이죠 이런 건 순전히 운빨이거나 혹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어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감각을 자극했다는 이 얘기가 되겠죠 음악을 만드는 방식과 제작법에 있어서 정석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석이란 표현이 꼭 어울려야 한다면 모두 배우고 완성된 사람만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출발에서부터 음악이 만들어져 왔고 저렇게 얻어 걸리는 우연의 일치들의 좋은 방식들이 모여서 지금의 음악 체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 3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프 3이었습니다.